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스터왕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그 훈련하는 모습을 또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저하고 계속 같이 열심히 수련을 하고 있는 저희 택견협회 시도자이기도 네, 하고 앞으로 저하고 예법택견을 같이 네, 해 나갈 최창희 선생입니다 네 요즘 저하고 계속 같이 운동을 하면서 네, 예법택견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요 실력도 일취월창 했는데 오늘 이 선생님하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어, 것은요 어, 택견의 기본 품발기앞뒤발기와또 그 장무치기 그리고 제갈넣기를 이용해서 예법 택견에서는 어떻게 출연하는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출연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려고 해요 어, 예뽀 택견 수련 방법은 예전에도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택견의 오리지널 기술에 네, 현대 격투기에 좋은 장점을 네, 더해서 같이 수련을 한다고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것은 장무치기입니다 장무치기 네, 장무치기는 긴 못을 방치로 당당당당 쳐서 집어넣는 것과 같은 형태라 그래서 장무치기라고 하는데 네, 그 장무치기와 제갈넣기 그 복싱으로 따지면 약간 훅 계열의 기술인데요. 네. 그두 가지 기술을 어떻게 믹싱해서 훈련을 하는지, 또그 품발띠라는 굶실굶실거림과 붐실 현대 격주기에서 짧은 스텝을 어떻게 혼용해서 그 예법 특견에서는 수련하고 있는지, 그 수련하는 모습을 헤드 트레이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훈련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재밌게 감상해 주시고요. 네,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거나 또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jour h e here h e r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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